본업 촬영을 끝내고 이제 점심시간이 지난 2시인데요 배가 고픈데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혼식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스테이크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브런치 스테이크 커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자 그러면 스테이크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? 그게 기대 없이 왔지만 인테리어도 이쁘고 맛도 좋고 가격도 어,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아, 좋네요 그거. 열심히 땀 흘리고 이런 다음에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서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아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이렇게 또막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또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, <웃음> 안녕! <안뇽호> <웃음>